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블루텅 친구를 소개하려고 해요 스마일러에는 블루텅이요 어, 지금 현재 세마리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친구하고요 요 옆에 보시면 코르크튜브 안에 들어있는 친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베이비 친구하고 이렇게 세마리가 있어요 이 블루텅 친구들은 혀가 파란색이어서 푸른여도마뱀이라고 하죠. 또는 파란여도마뱀이라고도 하는데 혀가 파란색인 이유는 상대에게 독이 있다고 속이기 위해서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절대 속지 마세요. 블루텅은 독이 없는 친구니깐요. 크기가요. 약 50cm 전후로 되는 중형 도마뱀인데요. 지금 이 화면 속에 보이는 도마뱀 노던 블루텅 스킨크 인데요 이 친구도 지금 한 40cm 정도 되는거가 40cm 조금 넘는 거같고요요 옆에 코르크투브 안에 있는 이 친구는요 지금 한 50cm 넘는 거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블루텅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 제가 꺼내서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보기 편한 장소로 옮겼는데요 블루텅들은 어, 매우 순하고 핸들링도 쉬운 종이기는 한데요 수명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아, 아 보이시죠 그런데 순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한 번씩 공격을 하네요 보시면 이렇게 핸들링도 아주아주 아주 잘 되는 친구들이에요 나무 타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어디 땅속이나 땅에서 생활하는 걸더 좋아하는 그리고 땅굴을 아주 잘 파는 버러우형 도마, 도마뱀이에요. 먹이는요, 이 친구들은 육식도 하고 초식도 하기 때문에 잡식이라고 할수 있겠죠? 잡식 도마뱀 중에서도요, 끝판왕답게 강아지 사료, 고양이 사료까지 다 먹는 친구예요. 그리고 바나나를 잘 먹기로도 유명하죠. 외모는 몸에 비해서요, 큰 머리를 갖고 있고요. 짧은 다리 그 다음에 긴 몸통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메롱메롱 하시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보이시죠? 이 친구 이 블루텅은요 난태생이에요 그래서 난태생이 뭐냐 즉 새끼를 낳는 도마뱀이에요 배 안에서 알을 깨고 새끼를 낳는 방식이래요 서식지가 주로 호주나 인도네시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나누, 나눠 도마뱀 이름들이 서식지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진다는 건 알고 계시죠 자, 보시면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모프는요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메라오케, 할마에라, 노든 이렇게 여러 종류로 더 많은 종으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자기도 촬영해달라고 엉금엉금 키워온 이 친구. 이 친구가 노던 블루텅이에요. 또 차이는 뭐냐면, 노드는요, 눈 뒤에 보시면 띠가 없어요. 띠가 없죠. 그리고 얘도 지금 탈피하고 있어가지고 발색이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저희가요, 블루텅이 순하다고 하는데요. 이 노드는요, 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집 노드는요, 되게, 성격이 있어요 자이 친구가 노던인데요 눈 뒤에 띠가 없고요 없는 거 보이시죠 막 탈피하고 있어 가지고 벗겨지는 거 보이시죠 오늘 온욕을 좀 해줘야 되겠네요 몸 옆에는요 몸 옆으로 보면 지금 이 친구는 옐로우 빛 나오죠 옐로우 빛과 어떤 친구는 또 오렌지 빛이 나오기도 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옐로우 빛에 줄 패턴이 보이고요 베이지나 그레이색의 다리가 있어요. 호주는요 일반적으로 거리에서는요 흔히 볼수 있는 친구예요. 어 로드킬도 많이 당할 정도로 정말 흔한 친구인데요. 이게 이제 수, 호주에서는 수출을 잘안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아주 귀한 몸이에요. 그래서 일반 블루통 중에서도 노던 저기 노던은요 조금 금액이 나가는 친구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친구들은 크기가 지금 얘는 40cm 좀 넘는 친구였고요. 아까는 50cm 넘는 친구인데 둘이가 싸워요. 그래서 같이 놔두고 한자리에서 지금 비교 대상을 못하겠는데 자, 보시면 얘는 지금 통에 잠시 넣어놨고요. 보시면 크기 차이가 보이시죠? 그리고 꼬리 차이를 잘 한번 보세요. 꼬리 차이 보이시나요? 노던이 훨씬 더 짧죠? 얘가 더 길죠 이게 어, 나라에 따라서 좀 달라요 자이 인도네시아 블루텅들은요 호주종하고 다르게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뜨겁고 습한 울, 열대 우림에 서식해요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어둡고 칙칙하고 긴 꼬리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호주 블루텅 잠깐 볼게요 차이 비교가 되나요? 호주 블루텅들은요 보통 높은 지역에 서식을 해요 그래서 그 환경에 맞게 꼬리도좀 짧고요 그 다음에 화려한 색을 가지게 되고요 차이가 확실히 나죠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고요 저희 노든 친구가 너무 너무 지금 아이들을 괴롭혀서 잠시 노든을 빼고요 자. 이 친구는 메라우크 베이비인데요. 길이는 제 손바닥, 몸, 손바닥보다 좀 길죠? 이렇게 생겼고요. 요 정도 길이의 친구인데, 자 크기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조금 위험한 동건데요. 볼게요. 엄청 차이 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자이 친구들이. 블루텅 친구들이고요. 이렇게 차이나는 베이비 친구가 지금 스마일러에 있답니다. 어, 여러 마리 입고 되었는데요. 전부 다 분양 가고 지금 남아있는 이 친구 한 마리가 남아있습니다. 엄청 귀엽고요. 엄청 깜찍한 외모를 갖고 있는 그래도 나도 푸르녀를 갖고 있는 블루텅 친구였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